안녕하세요 허니블릭입니다 아니 가을이 없어지고 바로 겨울이 됐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해외를 가는데 해외 가기 전에 마지막 국내여행으로 이 대구를 놀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수상해서 하는 거할 거거든요 추운데 할수 있을지 한번 가보려고 해요 미리 예약을 해둔 곳이어가지고 일단은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 하면서 제가 주변에 조금 관광 코스랑 현지인 추천을 받아서 맛집이랑 관광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한번 가보시죠 사이버 보타미널 미국 순조사가 있는데요. 이게 귀신통이구나. 음성 안내장치.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리고 요 앞에는. 이게 나루터인데, 이렇게 밥을 먹는 건가 봐요.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여기 오시면 페달라기를저청을수 있는데 여긴 또 소원을 적는 곳이 구나 소원 적는 곳이네. 드림볼, 세트. 뭐 적어야겠어 허니블링 10만 누워서 돈 벌기 100만 집값 많이 오르게 해주세요란서 이러지마 사무진 나로터 바로 이쪽에 이렇게 그 예쁜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오, 맛있어요. 음. 이게 약간 6,000원이었다. 네. 오른 거예요. 이것도 오른 거예요? <웃음> 이거 여기서 전구지라 그래요? 네. 전구지가 뭐예요? 부추. 부추에달른 아, 사투리. 네. 아, 사투리예요 네네. 전구지는? 네. 가득 창건 처음 봐. h from m 이 수상레저할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거 진짜 저렴해요. 2만 원실화입니까 5천 원실화입니까 여기 낙동강에서 할수 있는 게 이렇게. 오 되게 많아. 너무 재밌겠다. 원래 이거 타려 했는데.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윤슬. 제가 오늘 원래 이렇게 예약을 해와가지고 왔는데, 진짜 추워가지고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근데 여기가 데프리카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엄청 추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옷을 먼저 갈아입어 볼게요. 갈아입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별로 안 추워요. 그래서 원래는 플라잉보드를 하고 싶었는데, 아, 플라잉보드는 제가 오늘 못, 못 일어설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할수 있는 좀 레포트들을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많이 타보셨어요아니 타봐요. <웃음> 아 재밌죠 <웃음> 재밌죠 <웃음> <웃음> 어디 사세요 대구요 아 대구 사시는데 여기로 놀러 온 거예요 가까워가지고아 근데 여기 대구 시민분들도 여기로 자주 놀러 온 곳이에요 네아오 신기하다 와 대박이다 머리를 빼주세요 와와와 와. 와, 진짜 재밌 안 재밌어 근데 내가 이걸 한 손으로 탔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떨어질 뻔했어요. <웃음> 오 이번 데는 수상 <웃음> 자전거예요. 오우! 우와 너무 신기해. 너무 귀여워라. 우리 여기서 타는 데 아니 야물에 <웃음> <웃음> 여기서? <웃음> 여기 이렇게 타게. <타기>, <웃음> 아, 물이 안찢져요 <웃음> <웃음> <오.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이렇게요? 네네. 어, 자전거 이렇게 물에서 자전거를 탈수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여기 되게 윤슬이 이뻐가지고 탈맛이 나네요 이렇게 어때요? <웃음> 네, 재밌어요 <웃음> 애기들도 탈수 있을 것 같고 어머니 모시고 와도 저 어머니는 저바다나무드 같은 거못탔잖아요 사실 <웃음> 그래도 탈리면 타셨어요? 그럼 지금 타실래요? 아니 그거는... 왜, 왜 탈리면 타실 수 있다면서 말 바꾸세요? 아이고, 좀 나중에요 <웃음> 좀 나중에 <웃음> 언제요? 여기 이렇게 수트도 있고 이렇게 머리 말리는 드라이기도 있어요 여기 건조기도 있고 보랏빛야 여기는 곳곳에 포토존이 되게 많아요. 요거는 엄청 큰 물레방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뽀뽀하는. 저기서 저렇게 포토를 아, 찍는 거구나. 어머. 어, 너무 귀엽다. 진짜 좀 데이트 코스로 예쁠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저기 달모형의 포토존이 있는데 저기가 제일 예쁠 것 같아요 다이 끝으로 오면 백세정 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매점도 있고요 1층에는 와이파이드도 있고 여기랑 매점이 있어요 커피도 깔고 아이스크림도 샀어요 예쁘다. <목소리도> 어허,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